안녕하세요 장민호입니다. 네 여러분 드디어 2022년 5월 1일 오후 6시 저녁 6시에 장민호의 싱글 앨범 회초리가 공개됩니다. 저녁 6시 coming soon. 그리고 같은 날 저녁 8시에는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그때 만나요. 감사합니다.